예각도기님들 반갑습니다 어, 4월 모의고사 18번에서 22번 해설 한번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어, 시 작품이 두 개가 나왔고 그리고 소설 작품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작품을 풀때 어떻게 라고 했죠? 가나 다가 있으면 가를 읽고 문제를 먼저 풀어라 그러고 나서 선택지를 줄인 다음에 또 나를 읽고 풀고 다를 읽고 풀고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면 지금 가에 A, B, C가 나와있고 어, 19번 문제가 보기를 참고할 때 A에서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돼가지고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고 한번 어, 이것을 대입해서 문제에 접근한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적 화자, 그리고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시적 화자가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 의미 해석을 굉장히 좁게 만드는 보기를 읽고 나서 문제를, 그 시를, 작품을 해석하는 것보다 시 작품을 해석하고 나서 보기를 통해서 아하 그런 소리였구나 라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야 조금 더 여러분의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문제를 풀때 여러분이 모의고사 모의고사라면 은 이렇게 19번 같은 보기를 먼저 읽고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작품에 접근을 하고 그게 아니고 평소라면은 가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보기를 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자, 각설하고 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하잘 것 없는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자, 친구들 보세요. 달래꽃을 두고 봅니다. 시적 화자는 지금 뭐를 보고 있습니까? 달래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 시적 화자 나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 달래꽃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달래꽃이 시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시작품에서는 시적 대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어, 다사롭게 타오르 햇볕이라거나 다사롭게라는 것은 따스하게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랍이라거나 그보다도 어,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얼음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수 없는 마음이 있어 그럼 이 크나큰 알수 없는 마음 이 부분도 된게 중요하겠죠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겠다 왜냐하면 어렴풋이 하늘과 땅 사이를 이끌고 가는 커다란 알수 없는 마음이니까 그러면 어떤 운명 같은 것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오 길이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 달래꽃의 특징은 조촐합니다 그리고 멸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면 끈질긴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시적 대상은 달래꽃이고 그 달래꽃을 어 나열을 통해서 햇볕, 바람, 벌라비, 마음 이런 나열을 통해서 어 달래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그 달래꽃은 조촐하면서 멸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겠죠 자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돼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자 친구들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돼지를 뚫고 솟아올랐대 그러면 이 달래꽃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 맞죠 그리고 저 애잔한 자 그러면 시적 화자는 달래꽃을 보는 감정이 애잔합니다 여기서 정서가 드러났음을 알수 있죠 자 달래꽃의 긴긴 역사 그러면 달래꽃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 보면 역사 되있죠그러면이 역사라는 단어가 시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달래꽃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 그러면 달래꽃이 가진 특징 역사를 가지고 있고 멸하지 않고 조촐하고, 조촐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빚어낸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한다 그럼 시적화자는 애잔하게 보면서도 찬양을 합니다. 맞죠?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어,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어, 자작나무 허울, 허울을 허울을 벗듯, 머를 허울을 벗듯? 수입니다 그럼 이 수위는 수위는 어, 똑같은 뜻이 여러가지 있는데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도 수위입니다. 맞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한자를 보면은 한자를 보면은 이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이 숫자가 가둘 숫자입니다 가둘 숫자 가둘 숫자기 때문에 이 수위는 뭐겠습니까? 죄수가 입는 옷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죄수가 입는 옷을 옷은 파란색이죠 맞죠? 그래서 수위를 자장나호 홀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 그럼 이 달래꽃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습니까? 당연히 어디에 갇혀있다 그러면 돼지에 갇혀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달래꽃은 역사와 힘을 가졌다 그래서 계속 살아가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수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수위적으로 한다 할 때는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수위를 입었다 할때그 수위, 옷으로서의 오스로스, 옷으로 수위는 죽은 사람이 입는 것 그리고 재수가 입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한자를 병행해서 제시한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입은 수위는 파란색이 아니고 흰색이죠. 자,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라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맨통 개어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질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햇볕, 바람, 벌라비 그리고 무한한 마음 그리고 어, 뜨거운 심장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괴어 있다 눈망울과 그 눈망울이죠 그래서 괴어 있는 눈망울, 심장, 그리고 햇볕, 바람, 벌라비 좀부 아름다운 것들이죠 무한한 마음 어, 그리고 항상 내가 꼭칠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 핏줄까지 뜨거운 핏줄입니다 그냥 핏줄도 아니고 차가운 핏줄이라면 은 죽음을 의미하겠지만 뜨거운 핏줄은 그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죠 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 예쁜 손 손도 가지고 있고 니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저 환히 트인 그 길이 있어 이길은 어떤 방향 그리고 미래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죠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오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달래가 달래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시적 화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적 화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는 걸알수 있고 이 달래꽃의 특징들이 나열돼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어 시적 화자가 어 시적 대상인 달래꽃을 보고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어 희망을 가지고 달래꽃을 쳐다보고 있다. 달래꽃에서 어 달래꽃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자가 문제를 이,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모든 걸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맞냐 틀렸냐만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화자의 인식을 단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명사형 종결입니까 안을 것이다 하는 것이다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형으로 어, 시행을 종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종결하고 있습니다. 자, 가와 나는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식구가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일단, 가와 나는 했으니까, 가 교집합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맞아, 가가 마,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가는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 보면 라거나, 라거나, 라거나 맞죠? 그리고 있어, 것이요 것이다, 것이다, 것이요 그리고 라거나, 라거나, 라거나 그리고 것이요, 것이다 이렇게 있어 있어, 이렇게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다. 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있습 나와있다고 볼수 있죠 완벽하게 완벽하게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맞죠? 자, 가와 다는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지어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자, 가에서 계절의 변화 양상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 18번은 2, 3, 4 중에 답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2, 3, 4 중에 2, 3, 4 중에 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19번을 봅니다 자, 19번 어, 보기를 참고할 때 a c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이시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자연물을 통해 달래꽃이죠. 민중의 저력과 위대함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달래꽃은 뭐겠습니까? 민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맞죠? 민중을 상징한다. 자, 시적 화자는 여린 자연물의 모습으로부터 강인한 생명력으로 고난을 감내하며 영속적으로 삶을 영위해온 민중을 떠올린다 해서 어...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끊이지 않고 자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온 주체인 민중이 연대와 화합을 통해 긍정적 미래를 바, 밝힐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긍정적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라 것은 여기 뭐무한 마음, 햇볕, 심장, 뜨거운 핏줄 그리고 어 돼지 꽁꽁 얼어붙었던 돼지를 뚫고 올라온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A 하잘것 없지만 길이 멸하지 않을 달래꽃은 열이지만 계속해서 어, 삶을 이어가는 민중의 영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멸하지 않는다. 멸한다가 영속의 반대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볼수 있습니다. 맞죠? 자 하늘과 땅사이어 얼음풋이 이끌려가는 달래꽃의 모습은 민중이 고난을 겪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얼음푸이 끌고 가는 그나큰 어느 알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 달래꽃은 피어난다 그럼이 마음 때문에 달래꽃이 피어나는 거잖아 맞죠?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 그 문학 작품을 볼때 가슴으로 읽는 건 취미생활이야 여러분 시험 끝나고 여러분 대학생이 됐을 때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은 시를 비문학으로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나 말을 해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때문에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달래꽃이 어 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멸하지 않기 때문에 민중이 고난을 겪는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B, B 봅시다. 얼어붙었던 돼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달래꽃은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낸다고 볼수 있겠죠. 강인한 생명력으로 고난을 감내한다. 그래서 얼어붙었던 돼지, 고난이라고 볼수 있죠. 그걸 뚫고 올라왔다는 것은 강인한 생명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긴 역사와 위대한 힘을 가진 달래꽃의 모습은 역사를 이어온 민중의 저력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역사를 이어온 민중의 저력. 위대함을 노래한 작품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참고할 때라는 것은 보기에 나와 있는 이어 지문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합리적으로 타당한지 어 따져보는 겁니다 자 c 햇볕 바람 벌라비와 입맞추고 살아가는 달리꽃의 모습은 연대하고 화합하는 민중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수 있겠죠 왜 햇볕, 바람, 벌나비 원한 뭐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그럼 교감을 하고 살아간다고 볼수 있겠잖아. 맞죠? 그러면 달릿꽃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햇볕, 바람, 벌나비와 함께 사니까 연대를 한다, 모인다, 함께한다, 연합한다 할수 있고 화합한다, 사이좋게 지낸다 그리고 그, 그러한 리고그그 민중의 모습을 드러냈다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자, 20번. 어,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이니까 일단 가까지는 우리가 선택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가에서 틀리면 제길 수 있으니까 어, 선택지를 줄이고 시간이 없다면 찍을, 찍었을 때 맞출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자, 일단 마음을 기준으로, 아, 중심으로. 자, 가에서 마음은 보드라운과 연결되어서 애상적 분위기. 애상적 분위기가 뭡니까? 슬픈 분위기입니다. 애상적 분위기. 슬픈 분위기. 그래서 애상적이라는 건 슬픈입니다 슬픈 그래서 1번 아닐거고 마음은 크나큰과 연결되어 있어 타인에 대한 과장된 기대 자 마음이 어떤 기대를 나타내진 않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된 기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된 기대 이건 아니겠고 마음알수 없는 거 연결되어 대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 냉소적 태도는 뭡니까? 비웃는 겁니다 차갑게 대하는 거 그럼 여기 보면은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푸풋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어 한송이 꽃은 피어나는 달래꽃이 피어나게 되는 어떤 것 겉, 겉 작용하는 것이니까 어 냉소적인 태도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마음은 조촐하게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절망감 절망감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절망감이라면 은 멸하지 않는다 멸해야만 절망적인 거잖아요 가진 걸 뺏기고 가진 게 사라지고 이렇게 해야만 절망적인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인데 뭐가 절망적이야? 맞죠? 물론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영원하게 되면 절망적이겠지만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어, 냉소적, 예상적 이런 뜻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어휘력이, 어휘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 선택지를 선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에서 마음은 피어나는 것과 연결되어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지. 그래서 달래꽃을 피어나는 게 왜? 마음이 있어서 피어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피어나는 것과 연결되어 대상을 존재하는,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다 라는 것을 맞죠? 그러면 나머지가 다 아니니까 5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 때 조금 잘못 만든 것 같아 그래서 가도 맞는 게 한두 개가 있어야 나를 통해서 선별을 하는데 이렇게 가만 보고도 답이 풀리게 돼버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좋죠 저한테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빨리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21번은 다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22번은 또풀 수가 있겠죠. 자 문학 작품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실제하는 것처럼 구체화하여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데 가와 나에서는 추상적 의미를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생생하게 구체화한다. 심상으로 나타낸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심상.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주관적으로 형상할 화수 있다. 그래서 비유. 자 한편 다에서는 추상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대상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유사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그럼 유추겠죠, 유추. 자, 그러면 어, 심상을 사용했는지 비유를 사용했는지를 어, 살펴봐야 됩니다. <웃음> 자, 가에서 마음에 수위를 걸치고 있다는 표현. 마음에 걸친 푸른 수위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심적인 억압을 옷에 비띄어 표현을. 옷에 빗댄 표현을 활용하여 주관적으로 형상한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억압, 억압이라고 억압볼수 있잖아 수인는 감옥에 있는 죄수가 입는 옷이니까 벗어나고 싶은 억압을 옷을 훌훌 벗고 싶은 라고 했으니까 주관적으로 형상한것 맞겠죠 자, 손의 핏줄이 뜨겁다는 표현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을 촉각적인 시여 뜨겁다 촉각적인 시여죠 그것을 통해서 생생하게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핏줄이 차가운보다 핏줄이 뜨거운 게 조금 더 긍정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손이 따뜻한 사람이 좋잖아 차가운 사람보다 그래서 이 말도 맞다고 볼수 있겠죠 나머지는 이제 나, 다를 고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를 통해서 선택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3,4,5 중에 답이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다를 통해서 문제를 풀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다를 읽는 게 훨씬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를 제끼면 어 그러네 나 근데 다를 제끼면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나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노른들이 살았다. 해서 여기서 시적 대상은 마음이 있죠, 마음. 마음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청보리밭. 평화로운 그 상황. 청보리밭. 그래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볕이 보고 싶은 날에는 계심사 신검당 변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해서 고운 마루니까는 긍정적인 상황이겠죠. 어느 날에는 눈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눈보라는 마음을 서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겨울방이 방 한켠에 묵은 매주 매달아 두듯 마음의봄 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 해서 마음에는 이제 겨울만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할일 없이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르는 때가 나에게는 행복하였다 그래서 전나무 숲이 들어와 살 때가 행복하였다 그러면 행복한 마음이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는 거겠지 수십 년 혹은 백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전둥처럼 하늘로 솟아온 오 나무들 몽구시 앉은 그 나무들이 나무들의울 울창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들의 미소라고 불렀다 그러면 이 전나무들은 쑥 자라가지고 솟아올라가지고 어떤 울창한 고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면 그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한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인 그 미륵, 미륵들이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해서 그 평화로움 그 침묵이 힘든 세월을 견디게 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가 왔다 나가면 그뿐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마음 안에 둥그런 고요가 다른 곳으로 비어졌다. 그럴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 이런 거지 않을까. 빈집, 마음먹기 달려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이랑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다. 그것이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적화자가 마음이라는, 마음이라는 어떤 시적 대상에 여러가지 상황이 제시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자, 18번에 보면 나가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살았다, 하였다, 하였다, 살았다 이거 전부 독백체입니다. 맞죠? 혼자 말하고 있는 거잖아 나에게는 행복하였다, 불렀다, 견디게 하였다 같은 곳이었다 이거 전부 독백체입니다 대화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이 틀렸죠 자, 나는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식구가 지친 의미를 강조하였다 뭐 살았다, 살았다, 하였다, 살았다 이렇게 나와있죠.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 었다 해서 동일한 식구를 반복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리고 시, 22번 22번 나해에서 마루가 들어와 살았다는 표현은 화재의 바람이 아,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실제하는 대상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자 마루가 들어와 살았다 고운 마루가 들어와 살았다 라는 것은 바라는 마음이 볕이 보고 싶은 날에는 마루가 들어왔다 고운, 해, 변내리는 고운 마루 그러니까 이루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계심사 신검당의 변내리는 고운 마루니까 실제하는 대상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형성했다고 할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 개심사, 신검당이 뭔지 모를 수가 있어. 맞죠? 근데 무슨 사하니까 절이겠죠. 절이겠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실제 하는 대상. 뭐변 내리는 고운 마루라는 대상이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상분도 맞습니다. 자, 나에서 마음 안에 고요가 둥그렇다는 표현은 화자가, 화자의 잠잠한 내면을 시각적인 심상, 시각적 시어 둥그렇다라고 표현한 거 맞죠? 잠잠한 내면 고요에 해당하는 거 맞죠? 활용하여 실제 하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겠군.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형상화 아, 생생한 그 추상적인 의미를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생생하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처럼 드러낸 것이다. 4번도 맞겠습니다. 그러면 5번은 보지 않아도 5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 자 그러면 우리 나를 읽고 풀수 있는 문제도 다 풀어봤습니다 벌써 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소설이죠 소설은 어떻게 인물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갈등이 있다면 갈등의 원인이겠죠 갈등이 없을 수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서술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물 두 번째가 갈등의 원인 갈등의 양상 그리고 세 번째가 서술자 이렇게 밖에 안 물어봅니다 여태까지 모든 작품을 보니까 거의 이런 식이야 자 의원이 처음에 들어와 자정을 했다 그러면 인물 의원이 한명 들어왔죠 그걸 관찰하고 있는 나도 있는 겁니다 몸을 기울여 자세히 살피더니 고개를 들어와 소리를 듣는 듯이 하다가 앞으로 나와 그 맥을 짚어봤다 그리고는 물러나는 중에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의 낯빛을 살펴보니 아픈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대의 맥을 짚어보니 병은 이미 나왔습니다 무엇을 더 고치고 싶은지요 해서 나는 야민 것을 고치고 싶네 그래서 마른 것을 고치고 싶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약이 됐어 자 사는 집이 화려하면 편안해서 살이 찌고 음식이 사치스러우면 맛이 있어 살이 찝니다 용모 아름답고 보니 기뻐서 살이 찌고 소리에 가락이 어여쁜지라 즐거워서 살이 찌지요 이네 가지로 몸이 지니면 살찌게 애써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살이 찝니다 라고 누가 말한 거야 의원이 말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찐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저들이야 진실로 그 같은 바탕을 갖추고 있는지라 살찌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그대 이미 가난한 데다가 신분도 났고 쑥대로 얼근 초가집에 살면서 채소와 거친 밥을 먹습니다 눈은 다섯 가지 채색을 본 적이 없고 화려한 색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옛날에는 염색을 하는 것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 귀는 다섯 가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니 음악을 듣지 않는다는 거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즐기는 것입니다 자 바탕이 거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살지를 구한다면 끝내 살이 찔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양비마저 읽게 될까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비가 뭔지 모르잖아 맞죠 어진 어진 살찜 어진 살찜마저 읽게 될까 염려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양비가 뭔지 뒤에서 내용이 나와야겠죠 내가 말했다. 그렇구려. 내가 진실로 이네 가지의 것이 없는데 또 병으로 야위기까지 하였어. 어찌? 이른바 양비라는 것이 있단 말이오. 나는 말랐는데 어떻게 어진 어, 살찜이 있다는 말이야. 나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이른바 양비라는 것은 화려한 거처나 사치스러운 음식 또는 즐거운 음악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색을 바탕으로 삼지 않습니다. 도덕으로 채우고 인위로 윤택하게 해서 낯빛이 가득 차올라 얼굴에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어떤 양심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이는 진실로 본래부터 지녔던 것을 온전히 해서 평소에 없던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마음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는 진실로 그 마음을 살찌워서 몸이 마르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요. 그대는 또 초나라의 장사꾼의 일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해서 초나라의 장사꾼 일이 나오고 형산에 오기 굵은 글씨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형산의 옥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하늘을 쌓우두니그 값은 여러 개의 성으로도 능히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 형산의 옥은 겁나 비싼 거겠죠 하루아침에 제 나라로 갔다가 금은 보하가 시장에 쌓인 것을 보고는 어, 마음으로 기뻐하여 이것과 맞바꿔 돌아왔다 대저 금은 보하는 진실로 부자가 되는 바탕이지만 형산의 옥한 개가 지닌 양부 어진 부만 못하다 장사꾼이 그 타고난 불을 잃고 나서는 어느새 미천 또한 다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모두들 초나라 장사꾼을 비웃었다. 이제 그대가 양비를 버리고 평소에 없던 것을 구하니 설령 이것을 얻는다 해도 오히려 장사를 잘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만다. 찾다가 얻지 못하고 또 본래 지녔던 것마저 읽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비웃으니 어찌 다만 초나라의 장사꾼의 정도이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옥을 샀다는 거야. 팔았다는 거야. 맞지? 이 때문에 옛날 현인과 군자를 마땅히 먼저 살찌워야 할 것을 살피고 고쳐야 할 것을 살폈던 것입니다. 바탕에 있어 살찌는 것으로 그 몸을 살찌우지 않고 양비로 그 마음을 살찌웁니다. 그러면 형산의 억이 억, 양비에 해당하는 거겠지요. 왜냐하면 양부니까. 그래서 어, 몸이 살찌지 않음을 병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이 살찌지 않음을 가지고 병으로 삼지요. 이것이 온전해지면 저것을 부러함이 없으니 어찌 자기의 형옥을 가지고 금은보와 바꾸려 하겠습니까 했으니까는 바꾸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21번 21번 밖에 없지자 기읍 자 가지지 못한 것을 얻으려 하다가 양비맞이 잃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맞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어, 몸을 살찌우는데 네 가지 조건이 양비의 바탕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양비란 것은 삼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디귿 설령 이것을 얻는다 해도 오히려 장사를 잘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만다 몸을 살찌우는 것보다 양비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이름을 나타내는 게 맞겠죠 리얼 이 때문에 옛날 현인과 혼자는 먼저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을 살피고 고쳐야 할 것을 살폈던 것이다 옛날 현인과 훈자가 양비를 지키고자 했음을 통해 마음을 살찌우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음... 그렇죠. 먼저 살찌워야 할 것을 고, 살피고 고쳐야 했다. 그래서 현인과 훈자가 양비를 지키고자 했음을 통해서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친구들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겠죠. 자, 몸의 병을 고쳐 도덕과 인의를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인의를 먼저 온전하게 하면은, 어, 양비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수 없다가 아니고, 몸의 병, 아, 몸에 그 살찜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몸의 병을 고쳐라는 말이 틀렸고, 양비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수 없다. 이게 틀렸죠. 자 그리고 디귿 디귿을 한번 봅시다. 장사꾼이 형산의 옥을 팔았다는 표현은 세속적 가치를 경계하라는 의미를 세속적 가치와 형산의 옥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한 것입니까? 세속적 가치와 형산의 옥의 유사성이 아니지. 세속적 가치와 금은 보호하겠죠. 또는 형산의 옥의 유그 어, 양비 양비와 형산의 옥의 유사성을 활용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18번에서 22번 해설을 해봤습니다 어, 문학이 알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알수 없는 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은 그 말을 모두 이해하기 보다는 그 말을 어떤 그 작품 속의 맥락과 그 선택지가 제시하는 개념이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맞냐 틀렸냐만 판단하세요 알겠죠? 뭐 이게 이런 느낌이 들어. 이거는 느낌으로 풀면 성적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자, 이상입니다.